3월 16일에 일본 시마네현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후약 12시간 후에 일본 동북지역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지진을 살펴보면 2022년 1월에 오가사와라제도에서 진도 5강 발생 전에 12월에는 야마나시현과와카야마현에서 진도 5약이 발생을 하였고 10월에는 도쿄에서 수도지카지진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쿄 수도지카 지진 경우 6.1 발생 일주일 전에 시마네현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시마네현의 지진 이후 그리고 지진이 갑자기 멈출 경우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앞바다의 3월 16일에 규모 7.4의 강진은 진원의 깊이가 60km입니다. 작년에도 2월 13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가 거의 비슷한 55km였습니다. 1년 전이고 장소도 가깝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경우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도 가깝습니다. 좀더 작년 지진을 살펴보면 도카라열도에서 250번 이상의 군발 지진 이후에 8월에 오가사와라제도의 후쿠토쿠오카노바에서 100년 만에 해저화산의 대폭발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되돌아보면 100년 전 역시 해저화산이 대폭발을 하였고 그 후에는 동북지역과 규슈지역에서 규모 7플래스의 강진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남북의 균형입니다. 쿠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므로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비슷한 규모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고 만약 뉴질랜드 아니면 바누아투 등의 지역에서 규모 7플래스의 강진이 발생한다면 다시 또 일본의 남북이 균형을 맞추는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